안녕하십니까. 홍원니 채널의 홍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라리 채널의 유라리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어, 맨몸으로 배운동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집에서 홈트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운동. 홍원이와 함께하면 은 여러분들이 한 3개월만 열심히 해도 여름에 수영장을 가서도 멋있는 복근 식스팩과 허리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먼저 레그레이즈라고 하는 다리를 드는 운동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레그레이즈를 많이 할때 저는 다리만 아파요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리만 아프면 안 되죠 그건 다리 운동이죠 복근과 다리와 같이 아프면 괜찮은데 다리만 아프면 안 됩니다 자고 있어요? 아니요 자, 이렇게 네. 일자로 누운 상태에서 손은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할게요. 초보자들은 손을 이렇게 몸 옆쪽에다가 두면은 내가 누르고 있으면은 몸에 지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들고 하면은 배에 힘이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고급자는 이렇게 해서 아예 들어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손을 누르고 지지를 하면은 조금 더 배에 집중을 더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리 쭉 펴볼게요. 자, 이 상태 다리가 폈으면은 어. 내가 근력이 더 좋다 복근이 다리를 피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근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다리를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훨씬 더 다리 부하가 적게 복근에 들어가서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올리는데 다리만 땡기는 게 아니라 끝에 이 골반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살짝 엉덩이가 떠지면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요정도 내리고 다시 쭉 요정도 이렇게 이제 혼자 해볼게요. 자, 하나, 마지막 골반이 살짝 올라가야 돼. 자, 둘, 살짝 올라가, 그렇지. 셋,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자,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살짝 올라가주게. 여기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주게. 엉덩이가 올라가고, 그렇지. 올라가고, 어, 좋아요. 쭉, 자, 자, 그렇죠. 올라갈 때, 배에다가 네. 꽉 힘을 줘야 돼요. 더, 더, 더. 일곱! 자, 지칠 때까지 여덟! 자, 죽을 때까지! 자, 복근 죽여야 돼! 더해야 더! 어제 먹은 라면 와. 빼야 돼! 자, 더 더! 와. 하나! 넷! 자, 지난주에 먹은 치킨과 피자도 빼야 돼! 자, 하나! 둘! 멈출 셋. 수 없는 멘들이 넷! 자, 방구 안 나게 조심데 이것도! 어, 저도 예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갖고, 자, 쭉! 하나! 둘! 자! 유라 씨, 아... 나이만큼 더 하기 아, 어,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둘, 아홉! 자, 지금 20살, 20살 아, 사장님! 나, 하나, 사장님 아... 둘, 셋, 넷왜 응. 이렇게 많이 해? 나이가 많은가 본데? 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25살이었나? 네 어, <웃음> 25살이었나?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하면 은이 허벅지 앞쪽이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한번 다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오다리 같이 이렇게 벌리면 좋아요. 살짝. 그리고 뒤꿈치는 다도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시면 돼요. 쭉. 그러면 허벅지 앞에가 덜 아프고, 복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복근 힘주고, 하나, 둘, 오다리. 유지해지면 허벅지 앞에가 덜 아파요. 셋. 힘들면 다리를 더 오다리에서 굽혀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더 굽혀가지고. 여기 살짝 이제 체육관에서 하면은 민망한 자세인데 쭉더 들어 하나 배 힘주고 둘 엉덩이가 들려야 돼둘셋넷자 못할 때까지 쭉 자. 하나 둘, 셋. 둘. 야. 둘. 그만 세네안 아. 올라갈 때까지 음. 음. 운동은 못할 때까지 해야 돼요, 못할 때까지. 때까지 앞이 안 돼요. 보여 네. 이렇게 하면 은 나... 허벅지가 앞가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다 해보시면 은 어? 허벅지가 더 아픈가? 배가 아픈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복근 전체가 되는데 하복부가 더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하복부가 좀덜 된다? 지금 현재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돼요 허리가 많이 뜨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리가 많이 어떻게? 내릴 때, 올릴 때 내릴 때 허리가 들리는 내릴 때 상황. 허리가 들면은 내가 복근에 힘이 없어서 허리 힘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허리를 내가 처음에 아치가 만든 각도가 여기서 떨어진 게 예를 들어서 뭐한 3cm다 그럼 3cm가 계속 유지되면 좋아요 얘가 더 올라가서 5cm가 뜬다 그러면은 허리에 힘을 써서 얘를 내리는 거고 복근에 좀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허리를 안 뜨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속 끝날 때까지 3cm가 뜨면 좋은데 이게 심하게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두 두 개만 더 하고, 자 두, 안 뜨게 하나, 크게 뜨게 쭉, 그렇지, 허리가 뜨면 안 돼요 그리고 보조자가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또 보조해주면 좋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내릴 땐 놓고 살짝 들어주고 내릴 때 놓고 이렇게 하면 은더 실패 지점까지 할수 있어서 근육도 더 빨리 생기고 뱃살도 조금 더 빠르게 빠질게 할수 있습니다 쭉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은이 지지대가 없어서 더 힘들어요 이것도 한 번, 열번 정도만 하나 오케이 자 이렇게만 하셔도 힘들죠. 네. 골반 드는 거 힘들어요. <웃음> 맞아요. 골반을 들어주니까 힘든데 네. 힘든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이 된 거죠. 된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어, V 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네. V 자를 만들어주고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보다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V 자를 만들고, 자, 자, 버티기예요. 버티기. 자, 버티고. 이 상태에서 버텼다가 어 내가 조금 더 쉽다 그러면 더 얘를 각도를 줄여 주면 돼요 이 다리 각도가 아닌 이 각도를 배 각도를 더 줄여 주시면 돼요배 각도 배 각도 자어잘어 음... 어, 어, 좋아 좋아 지금 같이 좋아 이 상태를 해 주면 돼요 아...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버텨 줘야 돼요 어이 상태에서 조금 더어 팔을 들어 주면은 더 힘들겠죠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어. 아... 버텨야지 버텨야지 자, 넘어지지 않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 좋아. 아! 아, 아 자, 좀 더, 더. 버티기. 아, 자, 몸이 비틀리면서 버티면 안 돼. 정확한 자세를 버텨야. 운동. 자. 버티기. 버틴만큼 좋아진다. 쭉, 그렇지. 아, 저, 더, 더, 더. 아, 자, 이 무릎. 음. 피고. 그렇지. 피고. 그거 봐. 필수 있는데 계속 구부리잖아요. 요령인 거지. 아, 자,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 여기서 변형 하나 V자에서, V업에서 몸을 이렇게 가슴에 가운데 손을 두고 옆으로 돌리면 트위스트, 러시안 트위스트 운동이 됩니다 자, 네, 네. 네. 너무 힘들어? 아, 이미 소진됐는데요, 네. 체력이.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럼 운동이 잘된 거예요. 아. 오늘 촬영하면서 네. 복근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아. 아. 자. 아. 자, 하나, 둘, 그렇지, 올. 아. 그렇지, 그렇지. V자인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손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듯이, 기도. 아. 아. 자, 이렇게,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게이 상태에서 이 손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손만 가면은 옆구리가 별로 안 되고 이렇게 몸 자체가 트위스트 돼야 돼 네. 이게 몸 전체가 트위스트 되고 트위스트 되고 이거를 신경 써줘야 돼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지금도 봐봐 조금 더 봐봐요 와 진짜 고난이도데요 잘했는데 내이 네, 손이 가슴 앞에 있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봐요 최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더 실제로 옆구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많이 안 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는 몸통이 많이 이렇게 트위스트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래 짜듯이 그냥 쭉니 앞에다 두고 이렇게. 자 천천히 자 하나 처음 잡아줄게 하나 그렇지 반대로 둘 그렇지 움직여서 가슴에 계속 손이 가슴 앞에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내 허리 라인이 좀더 좋아지게 옆구리 살도 더 빠질 수 있게 많이 틀어주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음.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이십, 아, 여섯, 힘들어. 일곱, 힘들어.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같이 해줄게, 힘드니까 어? 같이 해주세요 어, 나는 1세트, 일라시는 지금 5세트 게임이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 자한 다리만 더 피기 네. 그 다음 한쪽 손 피기 <웃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다리 더피기 아, 한쪽 더피기그 아, 다음에 어, 세번 굽혔다 펴기 아 하나, 아 둘, 셋아 다리 벌리기 <웃음> 자, 다리 벌린 상태에서 아 세번 아 어, 하나 아아 아, 아니, 나등안 닿는데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다리 양반 다리하게 양반 다리 이거 아니에요? 무릎 이거? 위에 올라와야 돼. 한쪽 아. 다리만. 자이 상태에서 세 번하기 하나, 둘, 아. 아우. 제가 이긴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되는 동작까지 하시면은 어, 집에서도 충분하게 식스팩과 그다음에 잘록한 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루 이틀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일개월, 육개월, 일년 하시는 만큼 꾸준히 하시는 만큼 내 몸은 꾸준히 계속 계속 좋아집니다. 일일짜리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년짜리, 십년짜리 명품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홈트로 복근 운동을 할수 할 있는 운동을 알려준 홍언니와 유라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